안녕하세요 비앙입니다 오늘 밭도산인데요 오늘은 제가 서울에 다녀왔어요 서울에 다녀와가지고 여기 중고에 빈티지 만년필 두 자루랑 그리고 모나밍 그 다음에 온라인에, 온라인에서 나온 스튜디오 만년필을 샀어요 온라인에서 스튜디오 만년필이 맞나요? <웃음> 저도 모르겠.. 까먹었어 뭐, 무슨 만년필인지 <웃음> 이게 제가 이게 서울에 갔던 썰을 풀리면서 말해드릴게요 이게 서울에 갔는데 저희, 그, 만년필 커뮤니티가 있어요. 그, 만년필 커뮤니티에서, 그, 만년필 커뮤니티에서, 그, 홍대에 가면, 호미아방이라든가, 아니면 그, 호, 호미아방? 그 다음에, 무슨, 문구였는데? 어떤 문구였더라? 어쨌든 그 문구가 있는데, 그, 문구에 가면, 만년필이랑 이런 필덕들이 좋아할 만한 굉장히 많다고 했어요. 근데, 가보니까, 만년필이라고 몇 자루 얹고, 정말로 몇 자루 얹고, 그, 좀 많이 당황스러웠어요 그래서 서울에 가자마자 그, 그기부터 갔는데 말년필이라고 하면 정말로 한 자루도 없어가지고 좀 당황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동을 했어요 아 여기는 내가 내가 원하는 그런 곳이 아니구나 해서 서울에 있는 그 어디지 <웃음> 꼭 말하려고 하면 생각이 안나더라고요그 풍물시장이란 곳이 있어요 풍물시장에 제가 갔는데 풍물시장에 되게 이런 구제 그가 그러니까 옛날 옛날 구제 이런 골동품을 취급하는 곳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골동품점에 가서 물었어요 아저씨 혹시 만년필 파나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냥, 아저씨 만년필 뭉칠를 이만큼을 들고와가지고는 이렇게 딱 펼쳐놓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카드결제는 안된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급하게 현금을 뽑아서 샀는데 일단 첫번째로 보여드릴건 여기있는 파이로트입니다 파이로트 만년필인데 지금 상태가 조금 안좋아요 상태가 살짝 잉크가 지금 약간 굳은 것 같고 잉크 약간 착색이 좀된것 같은데 피드 부분에 내일 한번 뜨거운 좀 미적지근한 물에 한번 그 입술을 시켜서 입술을 식혀서 조금 한번 녹여보려고 합니다. 잉크가 상당히 지금 많이 굳어있어가지고 여기 안에 지금 그 컨버터 거의 안 빠질 지경으로 안,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내일 한번 제가 복구를 한번 시켜볼겁니다. 그래서 제 이번에 새로운 컨텐츠를 시도할건데요. 아마 제가 빈티지 만년필을 이베이라든가 이런식으로 이제 오프라인에서도 많이 구매를 해서 그래서 고대의 만년필을 찾아서 라는 시간 컨텐츠를 한번 시작해볼겁니다. 그 다음을 보여드릴거는 여기 파커에서 나온 만년필인데 요거는 지금까지 제작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요 만년필이 저는 몇번 인터넷에서 본것 같은데 이것도 꽤 옛날 거라 더라고요 요게 1 9 8 0년인가 나온 만년필이라고 하더라고요. 가그 아저씨 분께서 제가 이거를 두 자루에 모두 합쳐서 5만원에 샀는데 꽤 싸게 샀어요. 컨버트까지 포함된 가격인데도 불구하고 5만원에 샀어요. 계속 꽤어 지금 꽤 많이 싸게 샀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것도 상태가 이건 그나마 상태 그나마 괜찮아요. 이거, 이거는 잉크가 여기 좀 덕지덕지 묻어있는 걸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상대쪽 상당히 괜찮은 편에 속해요. 그리고 클립이 조금 조금 위에 조금 휘어져 있다는 것 정도 빼면 다 괜찮아요 그리고 요게 지금 완전히 새 건데 온라인이거든요 온라인에서 산 건데 이게 지금 어떤 만년필인지 제가 까먹었어요 이게 아마 너 무슨 만년필이니 온라인 스케줄러 근데 네, 오늘 스케줄러 맞는 필이네요 이게 스케줄러 만는필이란 건데 이게 아마 애플니 고정일 거예요. 애플니 고정에다가 이거 디자인도 한네 가지 있는 걸로 기억하는데 제가 디자인을 요걸로 올랐습니다. 이게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로 올리고 요거까지 컨버트까지 별매로 구입을 했는데 이게 아마 총구매 비용이 27,000원이었을 거예요. 여기 6,000원이었고 여기 2만원이었으니까 여기 한 2,000원 정도 한다는 소리죠. 잠만 깐컨버터가왜 이리 싸? 조금 당황스럽네요. 어찌되었든. 이건 나중에 파마니에서 다시 소개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번에 산 거는 모나미에서 나온 잉크인데요. 제가 솔직히 말해서 거기서 잉크를 다른 거살려고 했어요. 그 어디 문건지 지금 까먹었는데 그문구에서 원래 전 다른, 그니까 팝업 카스테 잉크랑 그 다음에 크로스 잉크를 살려고 했는데 둘다 재고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우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새 잉크를 하나 사고 싶은데, 그나마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게, 저희 집에 얹고, 새로운 잉크 중에 남아있던 게, 여기 있는 모나 잉크밖에 없었어요. 심지어 몽블랑 잉크도 다 떨어지고 없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좀 많이 당황해가지고는, 이거라도 달라고 했는데, 이름은 꽤 예뻐요. 별이 스친 밤하늘이라 해가지고, 블랙 잉크는 30mm 밖에 안 돼요. 근데 30mm 밖에 안 되는데, 7,000원 이하에. 대체 얼마나 잘 만들었으면 이만큼 가격을 받아먹는지 한번 여기 온라인 만년필에 나와서 리뷰를 해볼 거라, 리뷰를 해볼 겁니다. 일단, 다음 파만니 시간과 고대 의 만연필에, 고대 만년필을 찾아서 시간을 기대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만 팝도사의 파비앙이었습니다. 그럼 모두들 안녕!